먼저 안틸스 대표님, 어서오세요. 김종환 영감님, 어제 JTBC 나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 아니, 그그 방송 봤어? 어? 그래, 그... 그러면은 뭐 깨달은 바는 없고? 아니, 후보 단일로 하다가 미끄러진 사람한테 뭐하는 짓입니까? 어. 아! 아 어. 어. 그 후보 단일화 하다가 미끄러진 사람한테 지금 침 뱉었어 이 새끼야. 너그 내년 대선 때또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모양인데. 어? 야 내가 보기엔 가능하지가 않아. 어? 야 니가 나가면 정권교체 지장을 초래한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영감님 보수 야권에 대권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어. 발열이 What? 그리고요 너라고 해주기를 바라겠지만 없지 이 새끼야! 내가 그 윤발열이한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봐요 어? <끝> 검찰총장할 때 필수 이 새끼 구속시켜야 했었어 어? 한 3년 모르는 <끝> 어? 그 생각해보라고 이 새끼 때문에 또 야당해봐 제가뭘 잘못해서 구속됩니까 야 조국이는 뭐 잘못해서 저 꼴난 줄 알아? 쟤는 윤발열 씨하고 친합니다. 영감님보다도 더 친해요. <끝> 안태수 씨. 어, 나하고 친한 척좀 하지마. 어? 나는 지금 내 이미지 관리하려고 애쓰는데 말이야. 어? 그래서 백살 넘으신 철학자만 나기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품격을 높이는 중이라고. 뭐라고요? 어, 뭐 뭐라구요? 철학관을 다닌다고요? 아, 전보 싫어? 아! 아, 안녕하십니까 전학연입니다. 박영선, 김영춘, 이들은 시어머니 장모님, 어느 누구도 투기가 없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네? 아니 전학연씨, 투기라니? 어? 지금 우리 장모님 얘기하는 겁니까? 아, 아 그렇습니까? 아, 난 전혀 몰랐는데... 아. 윤발열 씨 장모가 삼성 신도시 개발 발표 3년 전 충남 아산 땅을 30억에 사들여 LH로부터 130억의 보상금을 받아 3년 만에 100억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까? 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처음 듣는 얘긴데 음, 뭐야? 아니 지금 날 갖고 놀리는 겁니까? 어그 일은 어그 양반이 내 장모 되기 전 일인데 어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일에 대해서 어? 아니 그러면은 어? 나보고 아내를 벌이라는 겁니까? 어, 어디서 어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하여간 시세차익 100억이 애들껌 값도 아니고 이래놓고 윤발 여신은 청년들 박탈감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장모의 100억 시세차익은 청년들뿐 아니라 중년들도 박탈감을 느낀다는 생각 안 해봅니까? 나참거 응? 어? 본인이나 잘하세요. 어? 그나더나 내가 지금 대권 주자 지지율 3등하고 설전을 벌일 땐가 어? 그 아저씨, 어? 이재명이나 이기고 와요. 어?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말을 섞어드릴지 말지 고민할 테니까. 뭐, 뭐, 뭐야? 어, 어, 윤발열 씨밥 새끼 잘 드시고 계십니까? 가족 같은 장모님들요. 어! 어, 오늘 저녁에는 모두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리조또를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발열씨? 아! 네? 그나저나 윤발열! 네? 왜그러십니까 윤발열, 사면 시켜줘. 다 용서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러반성문 쓰세요. X가, 이 새끼야! 아이가... 너나 이명박이나 어? 이 윤발열이의 은혜를 구하는 피련한 처지가 됐구나.